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라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처음부터 인연법에 의해서 그랬다. 그죠. 이건 인연법이 랬다 인연법. 그러면 인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연에는 어떤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들이 인연부 처음 할때 가르쳐줬잖아. 아, 그렇지. 인간이냐, <웃음> 아, 참 말로. 음. 천년, 지연, 인전이라는 것이다. 음? 그러면 이 인연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무조건 천년지연 인연이 이 귀신은 여기서 별도로 떨어지건 이건 귀신인연이다. 응? 귀신은 동떨어져 있는 귀신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천년지연 인연을 필우는게 아니고 귀신인연은 우리는 어떻게 천기지기 인연은 지기 인기를 푸는 거야. 이건 귀신세계와 이런 인연의 영원의 세계하고는 다른 거잖아. 오케이? 영원의 세계는 다른 거다. 이 말이야. 다르면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거의 그렇게 오게 되겠다. 그러면 천년의 법칙에 따라갖고 내 인간의 내 힐족이나 가족으로 오는 인연은 어디서 오겠노?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이것이 바로 천년이라.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오늘 하고자 하고 하는 거지. 이것이 천년의 법칙에서 인간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뛰어나다 는 것이다 그러면 지연은 어떨까 응? 구천세계아 그는 귀신이고 오, 우리 인연이라고 했잖아 인연? <웃음> 하궁세계? 한숨 듣다 부래도 여기서 만난 인연은 기인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고 했다나요그으면 여기서 인연이라. 응? 자, 이것이 1번, 이것이 2번, 이것이 3번이라. 우리는 공부할 때, 이것이 공부할 때 인연이 3년, 여기서는 2년, 이것이 1번 구간에서 나타난 인연들이라는 거다 인연에는. 자, 우리가 이게 거주 해가지고 천궁 세계로 가잖아. 천궁 세계에서 우리 범선을 타기 위해서 만난 공덕 인연. 이것이 바로 천년이라는 거다. 오케이? 이게 천년이라고. 지금 오늘 배울 거? 음, 지금? 음. 은또왜천지에서금 범선 타러 갈 때? 아, 어, 범선 탈 때까지 이 티켓끊으시도 했잖아. 티켓끊으시도 했잖아. 그 사이 다 이제 못 보나? 거기까지가 지금 천년이. 어, 그까지가 우린 천년이라는 거다. 지연은. 지연은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영원 세계에서 공부하는 거. 이게 영원 세계 에들어가서 영원 세계서 우리 공부하잖아. 공부. 응? 영원히 공부할 때 만나는 인연이 지연이라는 거다. 지연. 아니면 그 면접, 과정에서. 면접 과정부터 공부할 때까지 전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범선을 타고 이 영혼 세계에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인연이라는 것이다. 영혼 세계까지 가는 거. 영훈 시에갈 때, 우리가 인연권에 의해서 칠살도 주고 막 이렇게 얻고 이래갖고 인연길도 따라서 가고 이런 게 있잖아. 그때까지 만난 인연이, 우리는 인연이라는 거다. 지금은 우리가 표기를 1, 2, 3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거, 이거, 이 구정은 1, 2, 3이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차이점이 거기다. 조금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천국 세계에서 범선 타고, 범선 탈 때까지의 인연이. 우리는 천 년이요. 어. 타고 난 뒤에 영원 세계에 공포, 가는. 공포해서, 아니, 영원체에 팔관문 들어갈 때까지. 어. 그것이 바로 인연 인연 응.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 들어가서 공부할 때할때 때 이것이 지연 응. 알겠지? 그러면 천년의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오겠노? 가족이나 혈족 이런게 온다 이 말이야 가족 혈족 친척 이런 것들이 오겠지 자식, 이런 거, 그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어질 그분은 어떻게? 학교 친구, 동료, 우리는 동창, 이런 거겠지? 어제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같은, 우리는 동네다, 동네. 이? 같은 동네의 친구는 이런 인연들. 그 다음에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만난 거. 우리는 직장이라든지, 우리는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우리는 오 우리 개중이라든지 이런 거. 개중 개중. 개, 개 모임. 똥개 개 모임 하는 거. 똥개 모임 하는 거. 개중.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인연에는 이세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거다. 그죠? 내가 천 년, 인연긴 년, 이런 거, 재난 거, 이거 인연, 천 년이 아니고, 그죠? <웃음> <웃음> 인연, 천 년이 아니고, 우리는 천 년은, 우리는 가족과 혈적으로 이렇게 온 인연.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서 올 때는 이런 거, 공부하면서 만든 인연. 그렇겠네? 연구하면서 동창이고 학교고 이런 데서 만난 인연 내부에서는 일반 우린 직장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사이에서 이 범주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간 인연들이 여기서 또 그대로 만나야 그래서 인연은 절대 후회는 없다. 어디서 만나도 만났다는 거다 여러분들 어찌 보게 되면 인사하고 이친하게딱 지금 야 나도 모르는 사이 어제 뭔가 만난 기분 같애 요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만나도 만났다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는 못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일이 필히 당한다는 거다 그죠 내가 뭐 전년 지연 2년 이거를 내가 상식하게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거 가정에서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나 그러면 뭘 하겠노 제발 오늘 공부는 여기서 이거 한다 했잖아, 이거. 응? 아, 이것을 하게. 이것을 한다는 것이다. 지천년안 음? 응?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 일단,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근본을 알아야, 만 어떻게 풀든지, 오르든지 할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족으로 노고 일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불러올 때, 몸에는 이상이 없지만, 자식불 부를 때, 여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는 거, 여기서. 믿어요? 저기서 불러와야 돼. 저기서 안 불리면 귀신의 힘에 의해서 불려오는 거야. 근데 와, 그러니까, 그건 뭐, 뭔가 부족한 거 없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불러고 저렇게 불러도영안 오네. 그래서 그것을, 뭐,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 그걸 안 불려오면 그것을 이제 푸는 거야. 이? 안 불려오면 그것을 푸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냅민데 이야기하게 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게 그러니까 부른다고 100% 다 오기는 안을겠지그지만 그렇게 자주간 불러올 경우가 뭐 있지만 자주간 이럴 때 이런 인연이 여기 오는 거야. 이런 인연이 어떻게 여기서 오는지를 이제부터 푸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상담할 때 중요한 인연이 있을 거잖아. 부른다고 다서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돈 부르면 처음부터 다 돈다 오쁘게. 불러서안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돈 불렀다, 돈다없으면 어떻게 하겠노, 진대.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 뭘 했노? 우리는 3대 인연 중에서 3대 인연이 있다 잖아 부모를 만나는 인연, 부부를 만나는 인연, 자식을 만나는 인연이 어디서?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그러면, 이것을 푸는 거와 이것을 푸는 거와 이것을 푸는 거는 같아야 되겠나, 달라야 되겠나?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거, 우리 저우에 거, 영혼의 세계에 3번을 푸는 거는 운명수로서 풀게 되는 것이고, 2번을 푸는 것은 인연수로서 푸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핵의 망치한 이론으로 푸는 것이다. 좀 다르잖아. 귀신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그래서 핵이 망청한 이도이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인연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푸는 거야. 그렇지? 자, 인연의 법칙이 한 군리에 있으면 인연법만 갖고 풀면 되고 둘이 가 있으면 합수해갖고 풀고 되는데, 요거는 핵에 망쳐간 이론이 돼갖고, 운명수로도 풀어야 되고, 인연수로도 풀어야 되고, 그렇다. 두개다 합쳐갖고 풀어야 돼. 그래서 핵에 망쳐간 이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풀던 방식을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길도 이렇게 천 명제 말할게 그냥 뭐 무조건 사 하나 뽑아갖고 뭐 그거 갖다 덜 붙이 불라고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주 삼십 프로 빠진다 이말이야 알았지? 천 음. 분이 그렇게 그러다가 지금 누구 먹어요? 소감 선생이 그걸 된거 이거. 이거. 그러지 말이에 앞서가 으면안 된다 이놈. 이놀 철저한 이런 논리의 법칙에 의해서 풀리는 거기 때문에.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풀어가는 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지금 푸는 거다. 그지 그러면 대부분 다 나의 가족과 혈족으로 오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는 이 지금부터 배우는 이론은 어디에 숨어야 되겠나? 어디에 숨어야 되겠노? 요거 푸는데 숨어야 되겠지. 여기서먹는여기서 여기서 먹는데 풀어야 되겠지. 대답을 안 해. 아, 그거는 지금 배울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부부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제 엄마가 자식 갖고 이 살기기 때 사고 이러면 좀 그렇고 내가 뭐 할머니 보고 뭐 살기 때 사고 이러서 면 며느리가 뭐어심하 보고 살기 때 사고 이러면 좀 그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 그거는 심하지만은 우리 일단 우리 부부 사이가 잘 돼야 돼. 이깨집만 아무도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 부부라는 것이다. 부부. 응? 부부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이 끼면 안되겠지 그렇다고 무조건 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살에는 우리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천부경 운명각 살풀이라는 것이다. 그럼 살이 끼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또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천부경 운명각 살풀경이라는 이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천부경 운명과 살풀이 행사라는 것이다. 뭐고개 흔들려나. 자, <웃음> <웃음>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부라고 가정해 본다 이. 부부의 살이 있다 하면 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살에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살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살에는 고라는 것이 있고 원이라는 것이 있고 원풀이, 고풀이, 한풀이, 살풀이가 들어있다 이말이야그렇게 네. 그러니까 통용적으로 살이라고 했지만 이 속에는 네 가지 유형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네 가지 살이라는 것은 살속에는 네 가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푸는 것을 어떻게 풀것이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살풀이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제 이 살로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방법이 뭘까 음. 아 이것이 살풀이 경이지 <웃음> 세계는 살풀이법이 아니고 살풀이 경이다 이 말이야 음.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없애기 위해서 음. 치료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살풀이 행사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단계를 지금부터 표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정말로 힘든 거 가르쳐 준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풀이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지. 아 근데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꼬이 갖고 내 지금 하는 네. 거 <웃음> <웃음> <웃음> 낚시방은 언제부터 그런데 <웃음> 이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안했거나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데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 뭐 아닌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좀 애매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막이 치고 들어가면 그것 또한 문제고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이거는 뭐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낚시줄에 걸려본 거예요. 이 값에 그 무슨 이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 낚시가 지금 보통 낚시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부 살부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살풀이 법과 이 살풀이 경과 이 살풀이 행사까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시간이 뭐,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너무 이거 길어 갖고 오늘도 완전 히 혼쭐 나네 뭐. 동원장님아저들도다 천명이네 여기. 응.